여기서 이제 기장이 원래 여기 거든요 여기에서 시접 2인치 주고 그냥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밑단 시접을 여기 부리면 지성복이 7인치 4분의 3이거든요 7인치 4분의 3 정도 7인치 반 정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7인치 4분의 3 정도 오면은 7인치 4분의 3한 1인치 정도 남죠 1인치 4분의 1 정도 이그러는데 양쪽으로 안 졸이고, 안쪽으로만 줄여줄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그런는데 틀어졌잖아요. 그러면, 다이지를 하면서, 바로 이렇게 잡아서, 반드시 잘라주면 니다그 반드시 안 그려졌으면은, 다이를 이렇게. 다이가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기장 표시를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반대편은 이제 허리 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꺾을 때좋하라고 이렇게 표시해놨고요. 지금 엉덩이에서는 참작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참작만. 엉덩이가 얼마냐면은 딱 맞게 됐을 때 38입니다, 엉덩이가. 그래서 제가 지금 참작만 하지라고 이것은 일단 뽑아놨고요. 그래서 일단 빼내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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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네 군데를 잡았을 때, 재봉선제일자주머니이지요 아, 재봉선을 잡을 때 뒤판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줄 겁니다. 그래서 뜯을 때는 안쪽으로 해가지고, 먼저 안쪽을 뜯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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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서 지금 주름을 이렇게 폈잖아요 했는데 38이에요 힙이 딱 맞게 됐을때 4고3 6 38이잖아요 지금 38여령이 그러면 여기가 딱맞는거예요 지금 맞는건데 힙이 이여유령이 너무 크잖아요 지금 그럼 이걸 없앴을때 이렇게 보면은 36 38이잖아요, 여가 38인데, 이렇게 하면은, 힙이, 이거, 이거 허리 사이즈를 보면은, 여기가 지금 완성성이거든요, 허리 사이즈가. 이렇게 해서 허리 사이즈가, 여기 완성 사이즈인데, 지금 보면은, 여 완성 사이즈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줄으면 옷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쳐내서. 그래서 이 나오는 양 있죠, 지금, 이 나오는 양. 이 양을, 주머니를, 뜯기 싫은데, 그래도 좀 뜯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주머니를. 이 양이, 힘 양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뒤판만 뜯으면 되겠네요. 주머니는 이건 안 뜯고요. 안 뜯은 상태에서 뒤판만 뜯을 거예요. 뒤판만 뜯어서 이걸 좀 없앨 겁니다, 이렇게. 4분은막 해가지고, 여기도 좀 차려고요. 여기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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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는데,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몸이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옛날에 맞았는데, 살이 많이 빠져서 줄일 거예요. 줄인 건데, 이 앞판에서 좀 쳐, 낼 거예요. 이 곡선을 좀 잡아서 쳐주고, 뒤판은 곡선이 좀 많아서, 여기서 좀더 쳐줄 거예요. 근데 이 간격을 2인치 반 정도는 띄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오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까지 오면 안되고 요정도 쳐줄겁니다. 완성선이 여기가 될거예요 그래서 한번 재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머니를 띄어냈고요 주머니 다시 짜기 위해서 주머니는 일자주머니에요. 그래서 같이 넣고 잘라내겠습니다. 이 곡선만 이 잘라주면서요. 잘라내면 우라가 울겠죠. 우라가 떨어지면 나중에 오바로 고칠 때 복잡하잖아요. 우라를 잘라내고 바로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딱풀로 해가지고. 그래서 앞판 잘라내고, 앞판 여기 잘라내고, 뒤판 잘라내고, 완성을 해가지고, 뒤 사이즈로 해서 사이즈를 맞출 겁니다. 뒤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요. 곡자로 이렇게 해서 거의 곡선을 주지 않고 국장을 내겠습니다. 곡선을 주지 않고 완성선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면요 뒤판하고 뒤판하고 이어가지고 했을때 허리 사이즈를 맞춰주겠습니다. 여기는 거의 일자로 하는 게 낫겠죠? 뒤판은 지금 한쪽으로만 칠 거니까요, 구림은다 뜯어서 쳐도 되는데, 붙여놨으면 되겠다. 이렇게 제단해도 돼요. 아무것도. 곡선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죠? 워낙에 지금 살이 빠져가지고, 이게 좀 주머니 짜서 입니다 그래서 1cm만 높고 잘라버렸습니다. 이렇게 들고, 들고서 딱 풀로. 나중에, <웃음> <웃음> 오바로크 칠 때게, 때에 덜렁거리면은 오바로크를 치기가 힘들잖아요. 먼저 붙여주는 겁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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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그리는 선이 아니고 가위가 가는 선이 정확하게 됩니다. 주린이 열량이 너무 많잖아요. 많으니까 여기도 지금 쳤는데 이 안쪽으로 힙쪽으로 해서 허벅지쪽으로 안쪽 안쪽 허벅지쪽으로 해서 많이 쳐낼겁니다. 여기는 일단은 주머니를 짜고 여기 완성시키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은 지금 먼저 와키 쪽에 재봉선을 지금 재단을 해가지고 먼저 붙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자주머니니까 바로 위에서 눌러버릴 거예요. 일자주머니를. 어렵게 짜지 말고 그냥 여기서 물을 박아가지고 위에서 때려볼 겁니다. 그래서 때리면은 지금 사이즈를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여기가 완성선이니까 완성선이잖아요 이것완성선입니까 이렇게 재단해서 나가겠죠 그면 여기 힙을 한번 재보는 거예요 여기서 힙을 항상 재놔야 돼요 힙을 안 재놓고 재단을 하면은 옷이 원마다 주름 이 주름이 있는 옷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옷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앞판에서만 이렇게 줄이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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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쉽게끔, 어려운 방법대로 할필요 없습니다. 쉬운, 쉬운 방법대로 일단 얘기를볼게요 수선할 때는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대로 최대한 일을 줄여서 하면. 여기에서 일자주만 일자할 때는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돼서 앞판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가야되죠? 이렇게, 이렇게 가야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눌러보면 되겠죠? 눌러면 되는데 여기서 할 때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같이 給料価値感で見に参ま 안도 되고, 안나줘 되고, 조금 보시려면 튼튼하게 하려면, 스케치 하면 놔거게더 좋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처음부 놔도 됩니다, 튼튼하게. 주머니가 튼튼하게는 튼튼하겠죠. 조금 보기가좀사나워 여기 끝나는 부분에 딱 꺼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놓고, 이뒷판을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놔야 되겠죠. 밑에가. 밑에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놓고, 이렇게 밀어서. 다시. 앞판이 박히면 안 되겠잖아요. 감각으로. 만지면 안할 수가 있어요. 감각으로. 박히면 안 되니까 안 박히게끔. 대신 잡아주고. 지금 너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뒤로 다시 돌려서. 주머니가 터져지지 마라. 주머니를 이 넣었을 때, 터지지 마라. 손목 앞주머니 됐죠? 나중에 오비 박을 때, 기저오라고, 먼저 주머니를 박아줍니다. 이렇게. 뒤판도 마찬가지죠. 뒷판 박을 때 항상 주머니를 당기면안 됩니다,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유분이 생기잖아요. 항상 안쪽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비를 담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쪽은 저쪽 해놓고 가겠습니다. 는러 다른 도 이렇게 하는죠 맞게끔 다 넣고. 항상 막을 때는 밑판을 이렇 잡아줘야 되겠죠안 잡아주면은 깎아내기 제 스티치를 놔줬기 때문에, 이쪽에도 스티치를 놔줘야 되겠죠? 이 반대편도 같이 스티치를 놔줘야 되죠. 이 끝나는 부분에서 끝나도 되고요, 위에까지 올라가도 됩니다. 이렇게 두려진다든가 꼬인다든가 만들겠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뒤를 돌려서 가그때는 아, 항상 감각으로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분선이 여기 그래서 안 하고 쉬운 방법대로 한 거예요 제가. 자꾸 밀립니다 이게. 여기가 박혔으면안 되는데. 완성생입니다 지금 허리가 완성성 허리는 따로 됐으니까 입었을 때 그러니까 이거 완성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대로 바꿔주면 됩니다 뒤집어서 여기서 뒤집어서 관객들만면 이렇게 여기 안에까지 뜯어놨습니다 여기까지 뜯어야 돼요. 그러나, 노르발이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오메를 해주 하지 말고요.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거 땡기지 말고요. 자연스럽게 그대로. 이건 펜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펜놀에 박히면 안 끊깁니다. 안 넘어가요. 박으면, 밴더를 박으면 안 되고요. 여기는 툭 튀어나왔죠, 이렇게. 이건 일자로 자연스럽게 박아줍니다. 가구 박음이라서. 일자로. 에 맞춰서 이 여기에 맞춰서, 예, 맞춰서 재단할 겁니다 힙 사이즈를 내 가지고 재단할 거예요 그 재단이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재단할 때에 제가 자세하게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똑같지 않으면 약간 도매를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도매를 많이 하면 표시나니까 한두땀만다가 그대로 박은 그자리에다 그대로 와가지고 그럼 표시가 안 나죠. 이렇게 봤을 때. 잘 모릅니다. 이렇게. 표시가 나오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다가 이걸 안쪽 가사리라고 합니다. 안쪽 가사리 무가사리 가사리란 말은 이본 말이고 일본 용어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무가사리라고 하면 돼요. 안쪽을로 떨어지는 거예요. 놀이안 박혔으니까 자동적으로 꺾이잖아요. 이렇게 뱃놀이바뀌었으면 이게 안 꺾인 거예요. 밑에 고리를 옮겨야 되나요 안 옮겨야 되나요? 그대로 해도 될것 같은데요. 할 때는 항상 밑에 칠 약간 당겨주고요. 내려올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왔다 갔다 도매를 하면 안 보이잖아요. 가는 김에 한 번에 여기서 딱 해놓고 마무리 해놓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하면 거의 다 했다고 봐도 됩니다. 3분의 2 정도는 됐다고 봐도 됩니다. 기판을 잘라가지고붙 하면 되니까 요 사이즈에서 별트보리는 지금 잘 달겠죠? 어? 그럼 이쪽을 해야 됩니다. 이쪽에 할 때는 항상 한 번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이거 한 반인치 정도 들어갔죠. 이거도 한 반인치 정도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잡으면은, 이한 예, 번에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만큼, 중간에서 한번 잡아주고요. 물어 들어가는 거 한번 겠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잡아주고 어렵게 한 번에 가다가 뜯느니 이쪽에서 한번 잡아주고 다시 저쪽으로 갈 겁니다. 여기서는 네, 매를할필 들고 있으니까 여기 네, 하지 말고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내로 갑니다. 이제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딱 잡아도 됩니다. 주쯤에서 먼저 봐가지고 여기까지. 난듯하게. 원래는 미싱을한 실을 끼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수선하면서 그것까지 뭐 신경 쓴다면 은 너무 돈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아도 뒤집어 보지는 않습니다. 색깔 안 맞췄다고 말하않아요 그냥 본정실 그대로 하십시오. 뭐 정석대로 하려면 뜻도 가도 없습니다. 뜻도 없다는 말은 전라도 말입니다. 입이 뭐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얼리 어떻게 맞추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좀 이렇게 잡고 여기를 지금 박았잖아요 이렇게 박았으면은 넘겨서 그냥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박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옮겨가지고 일단 맞았을 때 여기에서 노루알 하나만큼 한 4mm 정도 옮겨가지고 이렇게 딱 맞으면 바구니는 딱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자주 하다 보면은, 감각이 있어서, 그냥, 땡겨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그냥, 그냥 박아도 맞습니다. 맞죠? 실밥 뜯어내고, 이제, 정석대로 재단을 해서, 밑에까지 싹, 해서 박겠습니다. 그러면 완성되겠죠. 지금, 당면은, 여기서 보면은, 아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정석대로 됐죠,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중, 허리 완성선이니까, 완성선에서 힙 사이즈만 맞춰가지고 재단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데이 재단하는 것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여기 재단할 때그 방법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한번 잘 봐보십시오. 지금 보면은, 지금, 오비도싹 달고 그 허리 사이즈가 여기가 길거든요 허리 사이즈가 아까 처음에 제가 옷을 입고서 짓던 허리 사이즈 여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지금 이 정도 한다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놓잖아요. 이렇게 놓는데 보면은 38인데 3 8이면 여기잖아요 지금 이런 좀 적어요 이렇게 한번 그래서 조금 키워서 이럴 때 자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넣고요 여기가 요즘 옷들은 작기 때문에 고마대를 이렇게 크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몇인치냐면 5인치 6인치나 되잖아요. 이렇게 크게 하면은 굉장히 옷이 현란합니다 요즘 옷들은 타이트하게 있기 때문에 조금 4인치 반만 여기서 여기서 4인치 반만 줘도 옷이 타이트하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쳐낼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엉덩이 좀 둘러주고요. 그래서, 이거 잘라내버립니다, 이거. 밑에 차하고 맞아야 되겠죠, 이거. 이거 지금. 바위를 잘못하고 팍 눌러버리면 바위가 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럴 그 때는, 살짝은 눌러가지고. 여기가 좀 솟았죠, 여기가. 이부분에 이 일자로 되어있고, 그래서 이만큼 잘라내버릴 겁니다. 꼭 재단할게요. 그러면 다른 데는 중요한 게 별로 없고요. 1인치 4분의 1을 쳐내야 되잖아요. 양쪽을로 쳐내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쳐냈으니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보면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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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지금 허벅지에 여유가 엄청 많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보면 허벅지를 보면은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만 해도 28이 나가요 28이 나는데 가 전체적으로 한 보면은 허벅지23 정도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잡았을 때 24, 음. 23,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얘를 좀 자연스럽게 쳐주겠습니다. 네. 이거를 이인치 반을 음. 쳐내겠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에도 이인치 반을 쳐내야 되겠죠 이 완성선에서 이게 완성선이니까 이인치 반을 쳐내겠습니다 조금 좋게끔 2인치 반에 너무 많을까요? 조금 덜그서이게 곡선을 올릴 때에 이렇게 일자로 올려버리면 은 너무 타이트해서 안됩니다 여기가 재단한테 항상 내기 이쪽이 약간 넓게끔 더 훨씬 넓게끔 곡선 자연스러운 곡선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 정도만은 자연스러운 곡선이 나올 것 같아 요이 정도면은 그래서 지금 여기 천일 거잖아요 너무 너무 넓어서 이대로잘라보면 됩니다 이거 2 c m 이정도 날아가는 거죠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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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인치 반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말라서 타이트하게 좀 해달라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지동 여기 이 부분을, 지금 이 부분을 쳐내는데, 뒷판체로 그렇게 많이 쳐내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무릎선이잖아요, 지금. 무릎선인데, 거의 일자로 올라가다 싶피면도니다 그서 네. 일자로 올라가다시피 해서, 이 부분만, 이정도 지금, 이건 아니다는 겁니다. 여기도, 쳐버리겠습니다. 여기서 자를때는요 항상 이만큼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자르고 우라가 덜렁거리면 안되잖아요 여기 반드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만요 우라가 오바로칠때 우라가 덜렁거리 이안아요안 그러면 또 붙여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어거로 붙여가지고 받기만 하면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메린치가 나오는 거고요. 이제 확인을 항상 해야 되겠죠. 우리는 7인치 많이 나옵니다 이제 허벅지가 얼마나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허벅지가 일플나왔을때24 24면은 딱 맞습니다 제가 대충 지었을 때 23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 20, 24, 23이 나왔으니까 22, 23, 24 정도면 은 여유 있게끔 딱 막혀졌을 때 23이었으니까 좀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바로쿠천소 완성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오바로을를채가지고 오겠습니다 밑에 재봉선하고 위에 재봉선하고 맞춰줍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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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잡고, 밑에 이렇게, 뒤쪽에를 제끼고요제끼놓고 다리미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안에 겹쳐있는 부분을 싹 빼주는 겁니다. 싹 빼주면은, 이 곡선이 딱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놓고. 다리내그 기본이에요. 기본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바지를 고쳤을 때. 이렇게 봤을 때이 곡선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옷이 반드시 했을 때. 곡선이 안 나오면 옷이 안이뻐요 다리 했으니까 여기를 좀 다려줘야 되겠죠. 대체적으로 일자주머니 같은 경우는 할게 별로 없습니다. 여긴 다달 때는 지퍼 끝나는 부분까지 가르져있니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항상 어르신들이 계시는 것무엇써 좋으실 요멋지요 여성 옷도 마찬가지고 남성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선이 이쁘야지 옷이 딱 입었을 때예인이되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어르신들이. 잘 되시라고. 끝나는 부분까지 딱 다리 줍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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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선이 첫째 잘 나와야 된다고 하시는 엉덩이선이 나와야만이 옷을 입었을때 엉덩이가 딱 이쁘게 나오는거예요입사이 남자옷도 그렇고 여자옷도 그렇습니다 항상 이점만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아주 멋집니다 제가 봤을때 잘나올것 같아요 손님이 좋아하실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입니다